My heart 봄에 향긋한 그대를 보면 그냥 웃음만 지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re a just like one spring day. s u n l i g h i n g t y o u e l 언젠가을까기다리의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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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 서로 바라보는 이건 I'll be always by your sid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그 비호는 우릴 비추고 With your baby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ve been waiting for a life like this o oh, 기분 좋은 <video> 내게 전할 수있 게, 나의 품에 가득 한고고백한 거야. You will always b e my everything to me. Good day. Still 32, i 2 32, 32, 33, 34, 35, a 6 37, 38, 39, a i di, 32, 33,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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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니고 I'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all. Oh, 이번 좋은 바람으로.